선생님이 발레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어 그거라도 해서 빌어먹고 살아라 그 한해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선배가 제 뺨을 후러 갈기면서 그때 이제 국립극장이었는데 제가 정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바닥에 이 사회에서 사라져줘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었 음, 2019년도에 뉴욕 스톤홀 항쟁 50주년 공연에 초대받아 갔을 때음 거기 안무가 선생님이 지민 씨의 삶은 참 특별하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서울에서 누가 어떤 자식이 무용을 한다고 하면 공부는 할 것이지 웬 무용이냐 라고 반대를 할 텐데 그 옛날 그 농촌, 시골에서 그것도 산의 아이를 발레를 시킨 것을 뜯어말리지 않고 시켰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그 하염없는 사랑을 받아왔고 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삶이 뭐 특별한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가 나오고 그 영화를 보고 아그아무가 선생님이 아 이래서 내 삶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구나 을 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고 중학교 선생님이 저의 국민체조를 기약하게 보시고 지면 너는 발레를 해야 한다 제 인생에 부모님 다음으로 아첫 번째 개인일 테시고 그 중학교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없었을 것이고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전라도 끝에 농촌 논밭만 있고 하다못해 에어로빅 학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음 심지어 중학교 남자 체육 교사가 저를 발견하고 무용을 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봐도 좀 희한하고 기묘하고 매우 영화적인 것 같아요. 신기해요. 91년일까? 그때 중학교 일, 1학년 때 이제 체육 시간에 아, 중학교 선생님이 옆돌기를 시켰는데 정말 체조선수처럼 180도 회전이 되면서 제가 하염없이 그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서 착지를 했는데 같은 반 아이들, 중학교 선생님, 저도 모두가 다 놀린 거예요. 마침 무슨 올림픽에 나온 그 체조선수 마냥 똑같이 제가 너무 아름답게 그 엽돌기를 했고 그리고 그 호흡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뭐지? 그래서 그때 딱 선생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국민체조를 했는데 너무 또 하염없이 <웃음> 요상하게 발레처럼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이나 누군가는 그게 이상하다 말할 수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은 허, 지민아 너는 발레 에 어, 타고난 소질이 있다. 그래서 너는 발레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미술의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술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뜬금없이 집에 가서 엄마 체액 선생님이 발레야 된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어, 그거라도 해서 빌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흔쾌히 예스 yes? 하셔가지고 어, 정말 일사천리로 어, 진행이 되어서 예고 시험을 보고 진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 중학교 선생님이 그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아직도 재직하고 계시고 지금 정연팀이 한 3년인가 5년 남으셨나 저보다도 건강하시고요 심지어 축구도 하고 계시고 어, 얼마 전에 영화 뭐 개봉을 해서 그 광주극장, 광주독립예술극장에서 상영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꽃을 이렇게 한 다발 음, 들고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고, 진면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 중학교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겠어요. 그, 저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모든 제자들을 통틀어 너가 가장 자랑,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됐죠. 네. 저의 유년 시절은 치욕으로 얼룩져 있고 저는 매일매일 아우성을 쳤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엄청난 폭력 속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제 삶을 저주했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그 어떤 지방이라는 사회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사회로 이제 일태면 사글세에서 전세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음 뭔가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어 이제 대학에 입학했고 근데 어김없이 그 한해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선배가 제 뺨을 후럭 갈기면서 그때 이제 국립극장이었는데 제가 정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바닥에 아 저는 영문도 없이 뺨을 맞았고 어, 그 차가운 바닥에 내 동덩이 쳐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삶이 애국하고 그 저의 탄생부터 유년 시절 그리고 대학교 성인 대서까지 이제 이것은 네버 엔딩 스토리구나. 음 그때 저는 아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저의 삶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 사회에서 사라져줘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언니 이상해 언니 내가 장담하건데 언니는 일주일 안에 잘릴 거야 그렇게 정말 저주를 퍼부으면서한테 대체 내 삶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저의 어떤 행위 갑자기 딜도가 나오고 관객의 꽃추를 만져서 그 사람들을 빵 터지게 하고